Uh, sit, uh, roll up down 할 때, 팔이, 앞으로 편 팔이 무릎을 지나갈 때, 다리를 펴거나 무릎을 접는다. 이 변형된 동작을 했어요. 이 변형된 동작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계속 그 각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쉬운 동작이에요. 어울리는 동작이왜 쉬울까요? 어울리는 동작이에서 쉬워요. 어울린다는 것은 근육의 동원 순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므로 한번 호흡 한번 중심근육 작용에 의한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동안 그각 근육군의 에,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펼때 다리를 접으면서 롤, o l l d o 하면 더 쉽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우에는 서 쉽게 하려고 다리를 펴고 접었는데 이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울려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한가지 중심에 여러가지 태스크가 생긴거예요 생긴 일거리가 많아진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운동이 된거예요 어울리는 운동일 때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복잡한 운동이 되어버렸으니까 한 번에 한 호흡에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한 번에 리드 되지 않으니까 한번 호흡하는데 팔도 움직돼요 다리도 움직돼요 복잡한 여러 가지 멀티 테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버린 거예요. 다리다리다리 의도는 뭐였어요? 처음에? 같이 움직이면 편하다. 이렇게 변형하자. 왜냐면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 미션 성공했어요. 아, 다리를 움직이니까 적주에 변화가 있다. 예, 네. 이거는 지금 성공한 거예요. 변화가 있어. 더안 돼. 혹은? 더잘 돼. 이걸 이제 볼게요. 그래서, 더잘 되게 하는 거, 우리 지금 토론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그거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둘 중에 한 분. 가위바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선생님 보고 네. 싶어요. 아, 그럼 보자기를 했어야지. 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다시 뭐. 여기서 이제 준비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눈 그냥 뚫어지게 보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 지금 준비 자세와 처음 3분의 1 동작 이게 뭐가 있었냐면 준비가 아까 하태경 선생님이 하던 upright, sit upright 자세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게 준비니까. 앉는 거에서 그러니까 준비는 앉는 건데 안정성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누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많이 들죠. 안정성을 깨뜨렸으니까 그러니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천층의 고관절 불고분과 복직근과 그 주동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 이제 신장성 근 수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헬스하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뭐한 거예요? 헬스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 헬스하는 거예요. 고급 헬스.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가 비싸게 받아요. 운동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관절에 우리가 덜와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을 하는 헬스를 마이 스위트에서 한거죠.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헬스니까 주동문에 힘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움직임 특질이 다르죠. 아, 그거 하나 있고 두번째 그러니까 넘어갈 때 천천히 부관절 불고근과즉장요근이 장육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복직근, 외복사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복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죠. 뭐, 뭐, 뭐에 어울려요? 이런 힐스식 시트업에 어울리는 동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챔파테스 하고 늘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거시기 하죠. 이제 이율배반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안 되는 것같으로안 돼. 우리는 이거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저거 안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잘 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좋은 헬스예요. 근데 저걸 하고 싶다는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된거죠. 이거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거예요. 저. 저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기다가 그러면 헬라테스에서 더 쉬운 동작 다리를 펴면서 다리를 접으면서 할때 하는게 더 쉬워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헬스 하다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한 운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해볼게요. 거 이제 요거 아까 그대로 움직임 패티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펴고 접고 하는 걸 같이 해볼게요. 이제 멀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우러진다. 그죠? 따로따로니까더힘들어 따르 이게, 이게 복잡한 운동이 되니까. 다리도 접어야지, 뒤로 넘어가야지, 척추도 분절해야지. 어려운 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한 100번 하잖아요? 그럼 지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럼 이제, <웃음> 편하게 돼요. <웃음> 이런 힘안 이런 쓰고, 안 써야 되거든요, 이제. 네, 이렇게 돼요. 한 10번 했는데도 잘 되네요. 네.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 계속 시키세요. 그러면, <웃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여기 고관절에 가는 것이고, 고관절과 순관절에 가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의한 영향으로 어떻게 됐지 그거에 의한 영향, 즉 처음에 준비가 됐고, 어, 그 고, 고관절 굴곡근과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골반 앞 어디라고? 요 요부하고 경부가 어울 어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부의 근육을 많이 써야 돼. 윗몸을 네, 기해야 돼, 는고개 들고 하는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숙이게 돼요. 숙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려면 다시 반대쪽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 하다가 힘 빠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쓰니까 어우러지게 돼요. 어울리는 동작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 이거 구분이 되시죠? 네. 재미는 없죠? 띠용. 띠용. 자,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잘했어요. 몇번더 시키니까 됐는게 없어요? 대표님 팔, 다리를 어떻게 바꾸라고? <웃음> 그럼 우리, 우리 팀은 없군요, 솔루션이. 팔, 다리를, 그게 솔루션이었어요. 선생님이 음. 팔, 그러니까 다리를, 그러니까 음. 다리를 펴며, 다리를 접으며가 변형, 그러니까 더 수월한 동작인데, 음. 그러면 영향을 미쳤죠, 척추에. 척추에 무리가 덜 갔죠. 음. 그게 솔루션이었는데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저기 를 보면서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음. 더 upright 하고 앉지 말고 그냥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데? 되면 근데 이게 뭐냐면 고관절의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는 고관절의 이제 각도예요. 네. 플렉스된 각도 상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투두 기울여서랑 응. 여기서 응. 하나 응. 똑같이 그냥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이에요. 쉴업하는 응. 느낌. 그러니까 했스라고네 대표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달라졌다 했잖아요. 힘이 빠져서. 와, 떨어진 거지. 아니 근데 본인도 그래서 갈등 는 몸이... 느낌이야. 처음에 몸이... 되게. 왜 자전거 페달 갈때 처음에 발이 막 빠져서 밟잖아요. 내 돌아보기 시작하면 같이 그냥 가잖아요 몸이 그런 느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느껴. 음. 그래서 나 항상 처음에 주번는 그냥 넘기고 세번부터 잘했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많이 계속 시켜서 힘을 빼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반 농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반 음. 반만 농담이에요. 네. 군대에서 언제까지 막. 달리라 그러고 뛰라 그러고 개다리 뭐, 방어 시키고 왜 언제까지 팔굽혀펴기 시키는지 아시죠? 힘뺄 음. 때까지에요. 힘, 음. 힘 빠지면 내가 훈련을 해요. 음. 근데 무서워서 뭐딴짝칸칸이랑 힘주고 있으면 다쳐요. 네. 음. 힘을 다 빼놔야 그 다음에 동작이 나와요. 이이 음. 이 힘을 뺐다는 거는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에서 <웃음> 탈진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쿵쿵을 딱 내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불필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필요한 거 없애는 과정이 짧으면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 들으면 좋은데 그걸 자기 몸에서 힘이 다빠져갈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힘 내야죠. 뭐 근데 대부분이 그러다, 다치죠, 그러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먼저다. 여러분들은 쉽게 하시는 이 PPS 자꾸 스몰 런지를 그 근육이 많고 힘세기로 유명한 남자들이 막 얼굴 허해지면서 막 1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왜로그힘 그 빠지면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자기가 그 힘을 안 주면 처음부터 배울 수 있죠. 네. 네.